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 네, 마산 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방문일은 1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경이 되고요. 이 시장은 정말 커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 같은데 보면서 아, 무슨 골목 무슨 골목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어,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온건 횟집 골목이고요. 이, 지금 기온이 영상인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그래서 어 그래도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바람이 좀덜 하거든요 이렇게 초입은 조금 어, 춥습니다 네 여느 시장처럼 기본적인 양식 어종 들이 꽤 많이 있어요 광어 라던가 이제 참돔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어 자연산 종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뭐 날씨 탓도 있겠죠 뭐 자연산 같은 경우 뭐 놀래미 볼락 방어 가숭어 뭐한 요정도 이제 그런 종류들만 조금 보였어요 양식어종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점포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물건을 받을 때한 업체에서 여러 점포를 주기 때문에 같은 시세로 받기 때문에 가격은 양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철은 아니지만 오늘은 제가 찾는 어종이 좀 있어요 이거 겨울에 먹어도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버 중에 상자버 중에 하나예요 산지에 오면 평소 못 먹는 걸좀 먹어보는 게또그 재미가 있잖아요 양식이야 뭐집 주변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네 사실 뭐라 뭐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잘못 알아 들었어요 제가 이쪽으로 오면은 그 사투리 쓰시면 잘못 알아듣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요즘 잡어잘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여름이나 가을이 좋기는 하죠 잡아먹기는 그리고 이제 작은 돌돔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쥐치들 이런 꽃들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지 조금 먹으러 여러 가지 해물들. 이거 줄도 요런 건 얼마씩이에요? 1 5만원. 이건 양식이죠. 자연산이 많지 않아요. 보통 놀래미 보여주시고요. 예, 국산 양식 참돔은 보통 크기가 한 1.5kg 정도 되는데 이게 통통하게 살찐 거는요. 정말 맛이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그 A급들 예, 한번 드셔보시면 육질도 좋고요. 맛이 괜찮아요. 근데 이쪽 남의 쪽에 가면은 좀 국산 참돔을 볼 수가 있어요. 4번은 없어요? 응? 4번은 별로 안 나와요. 어? 4번, 5번. 4번. 너무 많이 내. 남해 쪽에서는 뭐 궤도라치 같은 거, 초복치 같은 것도 자보 취급을 해요. 자보의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또 이제 갯가제가 나왔어요. 갯가제는 제가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그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조금 이르게 나왔어요 이게 올해 날이 좀 따뜻해져야지 예, 괜찮은데 또 시장의 재미가 약간의 흥정이잖아요 덤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전복 하는데 전복 두 마리 덤을 얻어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요런 재미가 있죠 이건 자연산이죠? 이런 건얼마씩이에요 상당히 자연산은? 커요 13만원 13만 원. 3위 정도 되나요? 3위 예? 정도 돼요? 그는거는 15만 원. 아, 15만 원. 3위 정도네요. 저 마리 네 마리짜리는 15만 원. 계산 전선좀 보고 좀 비싼 편이죠. 밀치. 그 밀치는 얼마씩 돼요 2만 5천에. 2만 5천에. 치도 2만 5천에. 강은아도4만원나 5만. 강치 3만 원. 제가 찾는 어종은 없어서 이제 밀치 이제 가숭어를 좀 먹어볼까 이제 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 뭐 가격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한번 또 이제 초장집에 관해서좀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식사가 되는 거? 식사 돼요? 그 식사 초장비는 따로 있어요? 혼자 혼자는 안는 혼자는 안 되고. 아. 네 이러면 오늘 계획이 완전히 다 틀어진 거예요 혼자서 이제 초장질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인분을 시켜야 하나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촬영 일정도 좀 꼬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워낙 커서 일단 조금 더 돌아보는 걸로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어, 구경을 했어요 그럼 오징어는 얼마씩이에요? 18,000원이요? 예. 음, 응. 구나 그 어.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횟집 그 골목 거의 이제 다 둘러봤는데 어, 꽤 커서 시간이 좀꽤 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장 쪽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꼼장어 파는 곳이 있어요. 꼼장어 완전 맛있죠.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또 만만치 않아요. 꼼장어는 얼마씩이에요? 한만 0 0 원. 한만 0 0 원이요. 이제 선어를 조금 보러 왔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그 생선 쟁반 마다 가격표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붙여 놨죠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격이 붙어 있으면 일단은 조금 믿고 좀 이렇게 가격 갖고 장난치지 않으니까 고, 가격이 좀 고무줄 처럼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찰제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은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선택하는 데도 생각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등어 갈치의 물맥이 이런 게좀 많이 보였어요. 이제 해물 쪽도 이제 이쪽 시장 안쪽으로 어좀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수입 방건조 생선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뭐 국내산도 있기는 하는데 이제 네, 그 수입산들도 이제 방건조로 된 그런 생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표 같은 거를 다 붙여놓고 냉장 쇼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다들 이렇게 예,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시장이 크니까 사실 구경할 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꼭 수산물만 아니라 뭐 고기부터 해서 여러가지 채소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 구경이 참 재미있어요 이제 재래시장도 이렇게 정찰제 처럼 이렇게 가격을 붙여 놓으시면 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아직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건어물들. 예, 건어물들도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가격표 붙여 놓은 것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국내 가공 이런 표현들이 조금 소비자들이좀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찾는 물고기도 없고요. 그리고 1인분 식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계속 결정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일정이 이제 통영이라 일단, 통영으로 출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한 시간을 달려서 통영으로 왔고요. 또, 현지인이 추천하는 이 텐동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튀김 덮밥이죠. 그래서 상당히 푸짐한데, 일단 저는 처음 온 곳이라서 가장 비싼 그 스페셜 텐동을 이제 시켰습니다. 어,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맛도 괜찮고요. 네, 다음은 이제 통영 활어 시장에 갔는데요. 영상 뒤에 그 예고편이 나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아, 이거 얼마씩이에요? 낚 시장하고 이시밀치는 얼마예요? 두 파리는 얼마 씩이에요?